어, 오랜만인데. 리얼, 리얼 CN은 아닌 것 같아. 여기 이제 니네 동네에다. 그냥, 그냥 대원동 해라. 나도 왜 지었는지 기억 안 난다. 새 월드스폰인가? 응. 어. 여기다 새 월드스폰 내놓을게. 맞고. 어. 어. 아, 이거 너무 오랜만인데. 이제 시작할까? 이제 풀어버려야지. 게임 모 풀어야지. 이게 뭐지? 게이 모드. 빵. 맞다, 이제, 이제, 이빵 안 된디. 서바이벌, 크리에이터. 이거 영어로 해야 돼. 야, 나 근데 망했는데, 나 75레벨이다. <웃음> 오. 아이다 이제 레벨은 세력이다. 일단 바꾸면 되는 건가? 응. 음. 바꿨어. 뭐야, 이거 누가 누구야? 여기서? 이게 나야 나는, 이, 나는 어. 기, 구별되지 않나 충분히 민규랑 층학시랑은다 아는거고 즐겜 간디가 당근 절겜이 당근 성훈이는 그냥 있고 옛날에 들어왔다 요새 안들어는거이 예. 정확히 말하면 얘가 당근인게 아니고 이새끼 들 사촌동생 계량 쓰고있어 그고 음. 동건이가 닉 바꿔서 기억 안나 예다 사촌동생 계량 쓰면서 뻔뻔하게 지정품있는 척한다 니까노케이 소라가 동건이다 나저 소라 없어 그래서 많이 본것 그 같아. 발음 못와 이거 나 옛날 스킨 같아. 맞아. 옛날 스킨이 옛날 거기 오드아이로 바꾸면 너 오드아이냐? 앙. 동생 스킨 바꿔놓을래? 아 이제 스킨 만들기 귀찮아가지고. 아, 바꿀래. 아니 이거 네 옛날 스킨 아니냐? 동생 스킨. 야 음. 이거 두개골 되게 꺼내는데 까먹었더라. 헤드. 아 이거 명령어가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1.13 이후로 바뀌었거든 완전히. 아, 그래? 어, g 브 플레이어 헤드 플레이어 헤드 괄호에서 플레이어 닉인가? 아이디인가? 어, 이거 아닌데? 난니뭐 아, 어. 어, 나 이거 명령어가 기억 안나 아인 플레이어 버리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해야 되나 스컬 오너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어 스컬 오너 아 스컬 오너 맞다 아 스컬 오너 그 대문자 맞춰야 된디 어, S하고 o 대문자 다 꺼냈다 맞춰. 꺼냈어 어 냈어 자이 새끼도 군무자고 딱맞았다 어? 군무자 충성. 충성? 어. <웃음> 너 입대하고 싶구나, 빨리. 중성. 안 되겠다. 대원동이 유격장 하나 만들자. <웃음> 겁나 가기 싫다, 나는 거, 그런데. 나도, 나도 군대 싫어. 12월 일 5일에... 저는, 저는 부양해야 될 가족과 며느리, 며느리는 없지만, 아무튼 가족은 있다고요. 자, 어느, 어느 동네에서 시작할까요? 아, 놀래라. 지하철 갑시다. 아니, 지하철, 진짜. 아 지하철을 타겠습니다. <웃음> 아니, <야생인데> 지하철을 <웃음> 타겠습니다. 이 마을에 나무를 벌목해도 될까요? 예, 안 돼요. 그거, <웃음> 기물파선이 있다. 아깝. 허우, 당근선. 아, 덕후, 덕후, 뒤질래. 응? <웃음> 뒤질래. 크리티브. <웃음> <웃음> 크리티브도 안 풀었어. 야, 풀어있어. 악. 악. 풀어있어. <웃음> 야생야생하는데 누가 크레이티브치고 말아아 너는 또 뭐야 이 당근 아야 <웃음> <이미 웃음> 어어야레일 아, 부... 아, 줄게 자 배급 받으십시오 우리는 공산주의입니다 야, 야 큰일 났다 왜나 부화장소 내 집이다 <웃음> <웃음> 아말다 되게 멀리 왔다 그거 그거 나한테 티패한 다음에 지하철 타고 와라 그냥 맞다 <웃음> 지하철 도서 뭐하는 그 아니 야 나한테 티패한 다음에 스폰 포인트를 치면은 대끼리셋이래야나 보고한테 찔렸어 아야 아 보고 셀리씨 셀린씨 스폰 포인트 치면은 새끼리 세시 <웃음> <놓을 7일> 남았어 <웃음> 어, <웃음> 뭐야 별로 할 생각 없어 보이네 내가 할게 오케이 어... 어... 내가 어... 니꺼야 자자 이거 안받은 사람 나 음식 없어 나도 음식은 소인트... 나, 나, 나 이거 내가 표의점에서 산거다 아의점에 아... 뭐... 아... <웃음> 우리는 오늘부터 태균동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예. 타세요 개발 안된 곳이 어디더라 <웃음> 요거 타고 한 8번까지만 가봐 와. 몇 번? 8번. 108. 아직 왔다. 아마 9번까지는 개발돼 있을 거예요 야, 어. 개발 안된 지역 가가지고 거기서 개발하면 되겠네. 어. <웃음> <웃음> <웃음> 야생 개발이다. 야생 아, 개발이다. 뭔가 행선지가 반대인 거 같지만 아무튼. <웃음> <웃음> <웃음> 이거 마시크 <웃음> <맛있게, 웃음> 갈게 가고 가고 있으면. 맞지? <웃음> 자, 대혼동. 야, 우리 뒤로 안 쫓아오고 있는 것 같은 건 뭐냐? 가고 있어. 아, 오고 있는 거 맞지? 아니, 봐도 모르겠구나, 이거. 7호선까지 있어 <웃음> <웃음> 너 웃기 어, 야, 이거 지도 깨졌다, 여기. 112. 아, 지금 112야, 우리. 어, 야, 야, 여기, 청크가 깨졌는데? 어, 깨졌다. 깨져있다. 야, 청크 깨졌어. 아, 서버 전달하면서 이렇게 깨졌나보다. 그 캐시가 내 쪽으로 안 넘어가서 그래 하나도 캐시가? 어아어 <웃음> 이게 뭐야? 아 여기 서... 우리 어디가? 서... 아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서버가 <웃음> 깨져 있어. 아 여기 몇 개가 들어 있는 거야, 여기. 아야 <웃음> <웃음> 왜 깨져있지? 아 뭐야 이거? 아, <웃음> 아, <웃음> 아, 이거. 난, 어... 난 천천히 내 거나 깨러 갈래. 비 빙. 아니 여기 서버가 왜 깨져있지 근데? 그 청크 청크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넘기면서 청크는안 넘어오잖아. 아, 그래. 캐시가. 그렇지. 응. 맵맵 파일을 다시 보내 줘야 되나? 어. 어, 맵 파일 다시 보낼까? 야, 이렇땐 저거 원래 어디로 이어지더라저봐봐 이게 네가 만들던 집인데. 아, 맞아. 정확해. <웃음> <오케이>. 뭔 줄이자. 이게 이 거. 아이, 때리면 나으로왜지마 창고는 다른 아. 다른데도 어. 이거 있다. 이 잡아본다. 퍽. 카이팅서 아, 싸워. 어. 있어보자 있으면은... 진짜 이 게임은 야생하기 실험맵이긴 하다. 이팅한다한대한데도안 카이팅한다. 카이팅한다. 먹고 싸워본다. 현타나. 밀어볼게. 이제. 뒤에서 밀어봐도 되나 혹시? <웃음> 밀어봐도 되나? 아안 된다. 오케이 잡았어. 정치는 제 겁니다. 장어막하는 카이팅 게임이지. 자 우리가 와. 시작할 장소를 찾읍시다. 아야 여기도 꽤졌구 지금 도 서로 싸운다 이거 근접 맞다 이하면 좀비가 이겨 아 지도 파일 자체가 깨졌네 맵파일 자체가 맵타일을 다시 보내줘야 될것 같은데 알았어 그 파피루스부터 다모시네 이거 8번인가 <웃음> 그런데 맵 상으로 어디서 있는 거야? 안돼 배고파 안 보여 이집 이집 철거해야 되긴 하는데 어 뭐야 그냥 하세요 너 파피루스 파피루스 철거, 아니 철거하고 싶으면은 블록 떼가지고 나무.. 목재로 쓰네 <웃음> 그럴까? 저거 그냥 놔둬놨다니까 그럴까? 나중에 놔두고 열차를 타는게 좋지 않을까 가는게 계속 얻어맞겠는데? <웃음> 열차를 타야될거 같은데 무슨 개많아 그니까 야 여기 뭐.. 뭘 해야돼? 뭐라 그 지금 생활장소 잡고있다 타거나.. 타거나.. 그처 나무차라야돼 오 어, 어떡하지? 아니 설거지 할거야 아 근데 이거 지도가 고장 나가지고 맵 파일을 다시 줄까 되나 아니 근데 맵 파일 저도 똑같을 거야. 아마 네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그거라서 위치를 모르겠어. 맵 파일은? 그렇듯 아니 일파일... 음. 그거 그냥 뭐지? 맵 파일 다시 주면 이거. 우리 밑에서 돼서... 해초라도 뜯어 먹을까? <웃음> 아, 배고픈 방간차. 아 민규 니네 청크 우리 어떻게 해결했나 저번에? 그냥 맵 파일 다시 보내주면. 맵 파일. 다. 여러 번 보내면 돼아 다시 보내.